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연구소 민진홍 소장입니다. 마인드셋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안녕하세요. 미라클 마케팅 민진홍 소장입니다. 마인드셋 같은 건 아무래도 좋으니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노하우를 안다고 해도 마인드셋이 좋지 않으면 결과가 따르지 않을 것이므로 꼭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세계적 석화 페럴 두액 교수는 수십 년간의 연구 끝에 단순하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인드셋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즉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즉 능력은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확연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마인드셋 이론을 비즈니스에 적용하면 큰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아는 것과 잘하는 것은 다르다. 알고 있다와 할수 있다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나 노하우를 알게 되었을 때 아는 것과 잘하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을 접대할 때 미소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고객에게 웃는 얼굴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습니다. 편의점 점원에게 웃는 얼굴로 인사받으면 감동해버릴 정도입니다. 무언가 정보를 접했을 때 그거 나도 알아! 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데 그 이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세미나에 참석해서 저 강사가 이야기하는 것다라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서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정보를 접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것에는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거의 모든 것이요. 예전에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라면서 지식에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든지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걸 잘 하는가 실전에 활용하는가 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알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성공에 크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지식의 획득이 목적이 아닙니다. 실천해야만 그 지식이 가치를 갖습니다. 비즈니스는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대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행동해야만 가치 제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요? 뭔가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과 거기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과연 어느 쪽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까요?